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이파이로즈의 홈오디오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내장한 블루투스 스피커 RS350, RS301입니다. RS350은 소비자가 20만원대, RS301은 소비자가 80만원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피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두 라인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저희 채널의 자랑 6시 내구왕 선생님께서 먼저 네트워크 플레이어란 제품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란 기기 내부에 자체 OS를 탑재하여 별도의 핸드폰이나 PC 없이도 타이달, 벅스, 유튜브 등을 자체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하이파이 브랜드 중에서는 오랜더 같은 전용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만 하이파이 로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DAC 스피커 기능을 합친 일반 유저를 타겟으로 한 초심자용 올인원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이파이로즈 제품군은 전 모델의 로즈OS를 탑재하여 타이달과 벅스,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플레이어인 로즈튜브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플레이와 DLNA, 블루투스 등 다양한 연결을 지원하므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NAS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의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스피커를 컨트롤할 수 있고 뮤직 비디오나 앨범 자켓을 띄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은 크게 이질감 없이 스무스하게 작동하는 편이지만 거실 같은 곳에서 스피커와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용 리모컨 및 스마트폰 어플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로즈 커넥트라는 전용 어플이 꽤 직관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모컨의 사용 빈도가 더 적을 것 같습니다. Burno RS350과 RS301을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350은 하얀색 플라스틱 외관이고 301은 실버 알루미늄 외관으로 301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350도 저렴한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캐주얼한 매력이 있어 인테리어적으로는 350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피커 뒷면에는 패시브 라디에이터 즉 저음의 재생을 돕기 위한 덕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두 제품 모두 같은 스펙의 3웨이 스피커로 유닛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두 모델의 음향적 차이는 DAC 칩셋이 다르고 앰프의 출력이 다르다는 점인데 이에 관해서는 잠시 후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차이로는 301의 후면에 USB-A, B 이더넷 포트가 추가된 점 그리고 기기 상단에 볼륨 노브가 추가된 점이 있고 OS는 두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Burnout.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는 게 다분히 환자들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음악 감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인식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모르고는 살아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이미 뭐 게임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 이렇게 딥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반 이렇게 많이 모으시는 그런 콜렉터들 입장에서는 또 이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아놓은 음반들을 좀 편하게 듣기 위해서 PC나 뭐 나스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그러다 결국 종착역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가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가면 그런 편의성 뿐만이 아니라 음질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하이파이 로즈 제품들이 그런 고가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같은 기능과 뭐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초심자분들이 올인원 기기로서 처음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좀 맛보시기에는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타이달이나 벅스 이런 유저분들한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생 목록이나 플레이리스트들을 그대로 이 기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별도로 나스 같은 거 구성하셔가지고 음악 관리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뭐 에어플레이나 DLNA 같은 것들 사용하셔서 가볍게 이렇게 음악 플레이 하시기 굉장히 좋은데요. 뭐 나스까지 이제 구성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고급 기종들 관심 있으실 텐데요. 디자인이 일단 회장님들한테 컨펌 받기 굉장히 좋은 디자인입니다 집안 곳곳에 이렇게 놔둬도 인테리어 상으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저희 회장님도 이번 리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아 요거는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RS350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회장님들 기분 좋으실 때 살짝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유분한 분들 득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후기들 찾아보니까요, 유부한 분들이 코스트코에서 득템하였더라, 뭐, 이런 간증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품의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음악 전용 어플이 타이달, 벅스, 로즈 튜브, 요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어플은 사용하실 수 없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이용해서 에어플레이로 재생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아마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포티파이나 멜론 같이 좀 점유율이 높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좀 빨리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또한 가지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로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디지털 아웃, 디지털 출력단이 따로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렇게 소스기기로서만 활용을 할수 있다고 라 하면 어, 저 같은 환자분들, 좀 병세 깊으신 분들한테는 하이파이로즈 네. 350과 301두개다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자, 사운드 차이가 좀 있죠? 그쵸, 그쵸? 네네, 301이랑 네. 350에 대해서 전문가의 네.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3021 사운드는 하이가 좀 많이 열려있는 아 네네 그 다음에 하이가 듬뿍 있는 듬뿍 있는? 네 듬뿍 있는 <웃음> 사운드고구요네 <웃음> 제가 하이 무서워하시는 거 알죠? 음그 다음에 350은 거기에 비해서 하이가 좀 없어요 아 네네 거기에 비해서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나쁘지 않은. 근데 이거를 원래 이런 제품들은 네네. 정자세하고 딱 듣는 제품들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틀어놓고 음. 일상생활하고 음. 뭐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음. 네. 그러면 이제 301이랑 350 같은 경우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어, DAC 칩셋 차이가 좀 있다. 음. 그 다음에 앰프의 출력 차이가 좀 있다고 라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두 개의 출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네. 다만 301이 5 0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볼륨 일정 수준 올라가면 음. 안 올라가요. 50W를 완전히 <웃음> 받아주진 않는 이게 네, 예, 예. <웃음> 네. 기기 자체가 음. 작고 음. 그러다 보니 다만 20W인 350 보다는 확실히 출력이 음. 좋습니다 301과 350의 앰프 출력 차이는 확실히 좀 체감될 만한 차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DAC 차이에서도 분명히 음. 소리 성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릅니다 네, 조금 달라요 그래서 301 같은 경우 조금 더 하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소리고 네. 그 다음에 35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밑에 깔려 있는 소리인데 네 사실 1대 1로 비교해서 들어 보면은 얼핏 들으면 301이 어 이게 좀더 많이 열려 있나? 네, 이런 그쵸, 느낌이 그쵸, 들긴 그쵸. 하는데 또 350도 계속 듣다 보면 집에서 이렇게 틀어 놓기에 나쁜 또 퀄리티는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피커의 어, 출력 자체가 350도 음. 이미 충분히 네. 거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거실이 좀 넓다. <웃음> <웃음> 거실이 좀 넓으시면 301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구석구석 뿌려야 되니까 소리를 어... 어, 그리 응. 현관부터 TV까지 거리 좀 있으신 분들이 있거요한 어, 한 10m 이상. 어, 그렇죠. <웃음> 그런 분들은 상공에 쓰시는 게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Burn 어떤 걸 추천하실 겁니까? 아, 이거 좀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죠.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웃음> <웃음> 개인적이 아니면 아, 어, 그건 개인인데. 주관적으로 <웃음>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웃음> 아, 저는 사실 흰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화이트 아, 화이트. 네. 그리고 뭔가 화이트가 더 영한 느낌이라. <웃음> 실버는 마감이 아이고, 약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영하게 가야 돼. 영하게 가야 돼. 예, 실버 버튼 이런 거 좋아했잖아. 아, 골드 버튼, 에몬드 버튼 그런 거 좋았다. 아무튼 어. 그렇고 가격이 전혀 부담 없는 가격. 아, 가격이 좀 부담이 없죠 네. 확실히 삼오공은. 네. 350은. 네. 네. 제 생각에도 사실 350이랑 302를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운드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 이게 완전 그레이드 차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에, 비슷한데 조금의 성향 차이가 있다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출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거실 평수 따라서 네. 에어컨처럼 <웃음> 결정하시면 될 건데 저도 판단 기준을 정하라고 하면 디자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화이트가 이렇게 모던하게 음. 좀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음. 어, 그런 데가 있고 음. 음. 그 다음에 실버가 또잘 어울리는 아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실버 자체는 되게 좀 고급진 알루미늄 하우징이 있으니까 아, 저희 집이 고급지지 않아서 <웃음> 화이트가 낫지 않을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선택권은 네.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회장님들이 음.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 그렇대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 음. 아, 이 거실 인테리어의 정점을 어떻게 찍느냐, 음. 거기에 음. 차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홈 오디오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 서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게 예전 같았으면, 우린 분명히 아, 스피커 막서 있어야 되고, 막 앰플 이렇게 막 놓여있어야 되고. 그게 가, 그게 간지였는데. 어 근데 이제 요새 서서히 선입견이 깨지고 있어요. 음. 어, 우리 집 인테리어를 결정할 때 음. 마지막 활용 정점 같은 그런 정점. 어 그러니까 활용 정점. 정점이래니까. 정점이 아니고 찾아볼 모, 거야. 아뭘 찾아봐? 활용 정점. <웃음> 정점이 아니래니까. 정점이까그인테리어에 활용 정점을 이 스피커가 찍어주더라고. 음. 아 어. 그러니까 우리 또쟤네봐 네. 루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웃음> 불신하게 잘 팔리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저번에 음. 이수비 네네. 돈 주고 사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형 진짜 불고기판 불고, 나한테 쌍욕했잖아요 <웃음> 그거 들고 왔을 때는 사실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제품은 오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아 어, 그렇죠. 어이 정도 가격이면. 어 제네바나 뭐 르학이나 이런 고가 브랜드들이 있는데 네. 뭐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음. 하이파이 로즈 제품군들이 굉장히 좀 좋게 음. 나온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좋은 가격이지만 네. 더 좋은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여섯 시네 그왕 나왔습니다. 멱살을 <웃음> 잡았어요. 자 얼마라고 보셨습니까? <웃음> 착한 가격 아 착한 가격? 가격은 아래 링크에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하이파이 로즈 제품군이 정말 좀 가성비 좋게 입문자분들이 쓰시기 되게 좋은 그런 네트워크 플레이어 성능을 갖추 으면서그 다음에 거실에 이렇게 아무데나 둬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되게 심플한 인테리어 그리고 6시 내광 선생님께서 만들어 오신 아주 착한 가격 네 아주 세개가 모두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되게 좋은 그런 제품으로 가져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요번 기회에 구매를 하시면 코스트코보다 저렴한 가격 이 가격이 풀린 적이 없어요 이 제품 현존하는 <웃음> 네. <웃음> 최저가 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지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빨리하러 팔 아프다며요 <웃음> 이쪽 팔로 했어, 이쪽 아, 그래서 팔로? 이쪽 팔로. 어, 이쪽, 팔로 <웃음> 이쪽 팔로 했어, 이쪽 팔로 했어 <웃음> 아, 저쪽 팔이 아팠어야 되는데 <웃음> 진짜 이거를 후기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트코에서 회장님들 이렇게 물건 살때 잽싸게 쫄라가지고 하나 넣었다 이런 후기들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트코보다 싸면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그,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럼 안 살아? <웃음> 이제 와서? 애도 <웃음> <얘도> 있는데? <웃음> 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시작을 안 했잖아, 그래. 전가나무꾼이야 <웃음> <웃음> 이제 와서 스피커 템에 안살 수는 없잖아 사람이. <웃음> 아니고 뭐돈 쓰는데 그렇게 맨날 힘들어가지고 못해. 그것만 힘든 게 아니야. <웃음> 스피커 힘든 건 <웃음> 되게 일부분이라고. <웃음> 어. <웃음> 아 미치겠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 <하지>. 아직. 형은 <웃음> 형은 결혼 안 해요? 어, 안해 그런 거. 뭐. 왜 형도 같이 지옥? 안 해. <웃음> <웃음> 형도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웃음>